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니, 멀리서 오신 고객이 계세요? 뭐 멀진 않아요, 멀진 않아요. 한 정도, 너무 뭐 멀진가요? 비싼 <웃음> 거요? 뭐뭐 요즘 뭐두 시간이면 뭐두 시간 반? 비행기 아니, 타면? 아니요, 저희 KTX, SRT.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RT 저기 수서역에서 여기까지 한2 음. 0 분. 음. 그죠? 렇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렇네요. 음. 예.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오셨는데 음. 그랬대요 어떤 분이 아니 그거 뭐 그런 장치 하나 만드는데 뭐 서울까지 가냐. 그런 말. 와 서울까지 막 여기 도다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럴 수 있겠죠. 에, 에. 어. 근데. 그분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웃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이 한 얘기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웃음> 음. 이 구강장치 분야에서 음. 우리 소장님만큼 전문가가 어디있냐 아, 기분 좋으셨네, 기분 어. 좋으셨어. 그죠? 아니. <웃음> 지금, 지금, 지금 생각해도 막 이미 째져. <웃음> 어. 진짜 일정도가 아니 당연한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국부삽입형 기도 확장기를 갖고 학위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이시니까 아, 음. 그 다음에 그걸 개발했죠 음. 또 임상시험 총괄책임 음. 3개 대학 국립병원에 총괄연구책임자가 되어서 음. 국가연구과제를 책국 수행한 음. 아, 그런 병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 후리지아 났잖아요 아, 나름대로 어, 이 방면에서는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아유, 옛날, 그럼요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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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랑 비교했더니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라 <웃음> 아, 그래서 <웃음> 결국은 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혀에 이빨 자국이 심하게 찍혀 있고 음. 턱이 작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웃음> <웃음>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7년을 양압기를 썼대요 근데 도저히 이제 못 쓰겠다 나는 내가 죽어면 죽었지 난더 이상 양압기 못 쓰겠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어, 날씬하고 되게 예쁜 얼굴이에요. 근데 음. 아침에 탁 일어나면 이게 이런 그 호스 마스크 짜고 끈 짜고 이게 아. 막 머리 막 뒤집어서 가지고 머리도 긴데 음. 스타일 안 나오잖아. 음. 그러고 남편이랑 같이 자는 게 자기는 너무나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싫었대. 음. 근데 아이. 힘드니까 음. 그리고 남편이 또... 옆에서 계속 챙겨주신대요 그걸 하라고 아니 남편한테 코 보는 모습이 멋진. 싫고 음, 음. 또무업흡때 계속 발생하니까 남편이 되게 걱정하지 그래서 하여튼 뭐 싫은데 수술은 못하겠고 수술 해봐야 별거 없다고 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고 음. 실제 수술을또 생각을 해봤는 너무 음. 그 괴로워서 음. 그 양악기를몇 년을 써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아, 내가 며칠 진짜 죽는다 하고 수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왜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수술한 용기는 안다고 수술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 그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에휴 분명인가 보다 했는데 마침 아시는 분이 또 바이오가드를 해가지고 그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음. 너양하기 쓰느라고 고생한다며 한번 해봐 이거다 <웃음> 그렇죠 그래서 음. 부산에서부터 열심히 KTX 음. 타고 달려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딱 요만한 구강 사이즈니 당연히 효과가 있죠 아유. 그래서 음. 하시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네. 기대하면서 가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이제 통화가 됐는데, 음. 양악기 안 쓰고 다니기 너무 좋다. 아. 조용히 잘 잡대더라. 음. 그리고 아침에 훨씬 컨디션도 괜찮고, 첫째 이제 얼굴에 짜고가안새니까살것 같다. 그리고 양악기 쓰고 나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땡땡 붙자. 얼굴이 부어서 아침에는 어떤 스케줄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북이 갈아줄 때까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아주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부산아지매 케이스 <웃음> 네 지금까지 청통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